감사합니다. 니다니다 이제 네. 정말 진짜 마지막 <웃음> 마지막 콘서트잖아. 마지막면또보고 한마디씩 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렇 네. 네. 아, 나오죠? 네. 네. 오, 이제 막 들어오네. 빨리 지가 좋았어. 네, 아,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오늘 어제부터인가요 영하 20도 막, 최근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했는데 아, 이렇게 또 금요일 또 저는 귀한 시간에 또 저희와 함께 보내시려고 대전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그리고, 어, 예? 뭐예요? 와주시고 네. 대전에 계시고. 대전에 사신다고. 아, 대전에 사신다고? 뭐, 아, 예, 대전에 사신다고. 네 아, 뭐, 여기 옆에서 쉬지 않을 거잖아요. 예, 참고로. <웃음> 그래 너무 예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, 아, 제가, 아, 네 제가, 어,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또 있는데요. 이렇게. 많은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간혹 가다 이렇게 아버님들이 이렇게 보이세요. 아내분들이 이제 가자고 해서 이렇게 원하시든지 원치 않으시든지 어떻게 오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너무 또 박수 쳐주시고 너무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들. 네, 감사합니다. 예 yeah. <목소리> 자, 강연씨! <탕현> 네. <웃음> 소감 소감, 소감 네. 네. 네. 마지막 한마디 네 어... 정말 감사합니다 다 하고 필리이 할게요 아, 틀립씨 할게. <목소리> 네. 아, 예, 약속대로 네. 그동안 생각하셨죠?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일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주태영 형이 얘기했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그냥 감기를 네, 조심하셔야 돼요. 꼭 조심하셔야 되고 어...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. 항상 음, 네. 항상 네. 초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진짜 항상 불태웠거든요. 진짜. 오늘도 역시 불태웠고 앞으로도 계속 불태울 겁니다. 네. 그리고 시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. 어,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사랑합니다. <웃음> 네. 자, 마지막 우리 말태인 씨. 네, 멤클래스의 아, <웃음> 기용규의 태인입니다 어, <웃음> 제일 모르...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의 2018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희는 진짜 어,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높 어, 뭐, 붙을 수 없이 바쁘기도 했고 또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릴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. 어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인생에도 우리 인생 한 편의 영화잖아요. 그렇죠? 우리 각자의 인생 모두가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 영화에도 d J m 있고 OST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희 미라클라스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음악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영화에 하나의 비 g m 하나의 몬스트였으면 좋겠다. <Podots> 네, 역시! 감사 아, 진짜 감사다감사합다감사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. 니다니다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다감사합니니다감 감사합니다. 감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 감사합니다. 정말 모든 스태프들 이,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, 진짜 진짜래 진짜, 네. 어, 진짜 어, 리얼 네. <웃음> 정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 바로 필링스인데요 필링스는 2017년 11월 3일부터 저희가 노래했던 네, 1년이 넘은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저 어, 후렴구 나오면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같이 즐기 수가 없니다 Je vous r e m e r c i